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돌립시다. 아, 제가 육비염은 안 해봤는데, 이거 비늘염호자를 해보겠습니다. 콧불망을 한호 만들고. 오늘의 목표, 육비늘염호자. 이게 125%의 추가 마법 피해를 준단 말이죠. 이거는 안 해볼 수가 없다. 와 잠시만 와. 아니 근데 빠른 판단으로 어떻게 두 개나 찍었네요 삼성을 여기는 큰 솜용유미 할것 같은데 아, 잠시만 비염이 또 있네요? 아니 비염이 겹치는 건또 <웃음> 새롭네 자, 다이애나 페어 가져올게요 아 빠른 판단 아 근데 이긴다? <웃음> 와! <웃음> P14? <웃음> 거의 이겼네요. 아니 삼성 두 개신데 이렇게 약해도 됩니까? 아 근데 이거 올라프가 빨리 나와야 좀 죽이면서 키우는데 여기도 썬파라이에나의 비염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비염 미러전 갑자기 다이아를 올렸네요? 아니 비염 다이아는 뭐야? <웃음> 당신은 비염 비늘을 혐모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지고 싶어 주셨나? 육비염 <웃음> 가게 비염 하나 더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암살 비염이 깔끔할 것 같네요. 이거 풀풀풀인가? 정손 하나 더나왔다 아, 암살 올라플 하고 싶은데 애가 얼굴을 안 비춰주네요 아, 암살자? 아또 릴리아 주긴 해야하네요 <웃음> 아 깨졌더니 아, 암살이 아니, 얘는 또왜 비염이야? <웃음> 아니, 이 친구는 왜 비닐, 비닐 혐모자를 먹었지, 갑자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비염을 둘이 가고 있는데, 굳이 비염을 먹는 이유? <웃음> 아, 여기는 큰 손? 아, 여기는 왜신기루라고 있으며? 아니, 이번 판 뭐죠? <웃음> 진짜 이해가. 그가 암살자 맞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잠시만. 아니 올라프 뭐야 이거? 아 올라프 여섯 장이야. 미쳤나봐. 게임 참 재밌네요. 아니 <웃음> 진짜. 나이스 5연승 아니 일단 5연승인건 좋은데. 아니 다이애나라도 내가 삼성 찍어야. 와 다이애나도 여섯 장이야. 아, 저니 저기가 비염인데요? 인피에 유감 육비함 하면 재밌겠다 슬플 골이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거 황금알을 그냥 먹겠습니다 어 탈론 이거는 황금한살자로 가겠습니다 니 비염 와 진짜 많이 도모왔다 암라프 와 진짜 안나온다 와어 잠깐만 아 탈론이 그냥 한방에 와 탈론 너무 센데? 오, 뭐야 우리 탈론 챌린저야 어, 다이애나가 하나 오케 여기까지 이거 다이애나만 삼성 찍고 그냥 팔레으로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그냥 탈론 삼성이나 봅시다 이거 탈론 삼성 보고 파이크 찾아서 이거 유감살자 받으면 끝이겠네요 대천사를 가도 되고 인피의 어학 대천사 여기도 결국 아직 산 사람 못 찍었네요 여기 유랩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너 같이 죽는 거야 뭐, 뭐 비염 하나 빼고 넣을 거 없나? 차라리 암살자를 어? 와아포내가두개 나왔습니다 나 아, 황금알로 저주와은 왕관을 연성했네요 뭐 넣어야지? 당장 넣을게 없는데요? 일단 한렙가서 파이크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야 이거 비험 상징만 나오면 유감살 육비험 가능합니다 물론 파이크도 나와야고 하 뭐야 쏘? 아 근데 오한살 오비험 너무 불편한데? 아.. 일단 파이크라도 먹고싶은데 아이! 어디 파이크 하나 안주나? 파이크 주실분 구합니다 아니 너 죽어 이 자식아 <웃음> 아니 너 때문에 다이애나랑 올라프랑은 안나오잖아 아니 와 이거 파이크도 얘가 먹었네요 와 진짜 어,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쎄? 아, 어, 제가 지는데요? 어이. 아니, 내가 가짜한테 져? 떨어버리기. 나이스. 어? 아, 비형 갔다 이거. 이러면 다이애나 왠지 알아서 붙어줄 것 같은데요? <웃음> 이것 봐, 이것 봐. 이제 죽으니까 바로 나오잖아. 다이애나 삼성 너무 좋고요 야스는 그냥 야스니까 <웃음> 어차피 양쪽으로 다 날아갈 거라서 어디 있건 절 피할 수 없습니다 어, 순식간에 빌라인을 정리해버렸네요 어 잠시만 <웃음> 어 그렇지 나이스 와 이거 다이애나 삼성 아니었으면 좋다 이이첫 경쟁자였던. 어머야. <웃음> 아, 다이아 터졌는데요? 아이 어디 갔어, 이거? 아, 잠시만. 누누 먹방하고 있는데? 얘들아, 빨리 끝내고, 누누 좀 죽여줘. <웃음> 어머! 어머야. <웃음> 아, 탈론이 먹혔어. <웃음> 아니, 얘왜 때리던 얘 마저 안 때리고. 어, 잠시만. 어, 나이스. 보내줍니다. 불밖에안 남았네요. 어나이 소원을 못 이루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아니 나 오... <웃음> 오함살 오오비엄으로 끝내기는 좀 어? 많이 세게 지는데? 일단 파이크는 없고요 탈론 삼성을 노린다? 진짜 차라리 탈론 삼성 노리는 게 나을지도? 자자 시원하게 바닥 쳐봅시다 나도 파이크 좀 주면 안 되나? 아, 이게 안 들어갔다. 아, <웃음> 근데 파이크는 안 나오네요. 아, 근데 이제 1대1이라 상대가 역배체 돼서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살았, 살아... 일단 살았는데, 아니, 그 파이크 좀. 아,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게 끝낼 순 없다고. 아니, 음... <웃음> 진짜 파이크 안 나오는 것봐 이거 딜보다는 조이 변수 창출이 클것 같아서 야쏘랑 바꿔줬습니다. 어, 나이스. 파이크 도둑내고. <웃음> 어, 라비는 괜찮네요. 파이크 하나만. 이거 안 붙일게요. 아, 와! 팔로우 삼성. 탈론 삼성 떴네요. 와우, 와우. 이걸 내리면 될것 같은데. 지금이다 가자. 넌날 이길 수 없다. 어머. 아이 탈론 터지잖아. 이거 뭔 딜이었죠? 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근데 죽을 뻔했네요. 2600킬. 한번더 남았다. 이번에만 파이크. 진짜 파이크는 마지막 기회. 끝까지, 끝에 끝까지 파이크는 안 남았네요. 그래서 애매하게 오함 삼자, <웃음> 오비형 삼성 음, 탈론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이거 삼성 친구들이 너무 모여다니면 파이크랑 염류미한테 퍼지니까 약간 간격을 두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투 <웃음> 아, 요념이 뒤통수 공략직이네요 어 와우 우리 조이가 터져버렸네? <웃음> 아, 이거 탈론 근데 버프 됐다더니 진짜 세네요 자, 15,000딜 넣으면서 아 <웃음> 이렇게 두 명이 겹쳤지만 이겨내고 오비험 오함살자 1등 했습니다